가겠습니다. 막내 애교 가겠습니다. 아! 예, 이거 아무 데서나 못 보는 겁니다. 역시 막내. 보내 가라. 우리 막내. 언니들 언니들 언니들 어 시키듯대로 밥한번 먹어 보자. 좋아, 우리. 아, 우리. 아, 우리. 아, 아. 아, 아. 아. 아. 가운데 서서. 이리 와. 이거 이거 보고. 예, 또 아기. 예, 귀여워. 이다기 2도 기요미 3다기 3도 기요미 4다기 4도 <웃음> 출석후 게임이라고 아시나요? 아, 어, 이뭐 있어요. 아, 네, 출석후 게임은 그 상대방을 지목하면서 다른 이름을 부르고그 다른 이름 보는 사람이 대답을 하는 게임입니다. 그니까 이거 둘다 탈락 시켜. 아니, 제가 지금 난 틀린 게 없는데. 틀렸지. 어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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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째 탈락다는 어? 윤지씨로 되고 윤지씨도 이제, 같이주은 시간 제판 네. 이제, 이줄 이제, 줄제이줄 이제, 평온 시험. 네. 공포 제이 네. 아제 이제, 이제, 다 똑같아요 아까 탈락 우 이제, 이제, 이제, 이제, 이제, 이 그 <suss> <suss> 마지막 최후의 면인수가진기진엔게임은 엔진, 엔진, 임진 엔진, 엔진, 엔진, 엔진, 엔 p i m p i m y u p i m y u p i m p i m y u p i m p i m y u p i m p i m p i m p i m p i m k p i n p i m pink, p i p i p i p i p i p i 었어요. 제가 이기고 있었는데 <웃음> 틀렸다라는 식으로 저를 쳐다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내가 <웃음> 마음이 좀 혼란스러웠어. 두 번째 제시어 바나나로 가보겠습니다나 나나 아,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 나나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. 춤한 번. 기분? <웃음> 안 이거 기분 좋은 춤 가야 해서. 여리아미안시안보면안 했어요. 여리 여는 나는 보고 싶어. 나는 밥안 먹을래. 나 보고 싶어. <웃음> 그러면 최종 우승자인 시현 씨의 축하 됐어요! 영상을 축하 테치열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시연아, <웃음> 목이 마르네.